왜그기가 어제부터 아니, 아니 중요한 건 여권이 문제라는 거야. 해외 가면은 1주일 이상 걸거든. 기억 안나요왜 잠을 자? 여권과 양경대가 어, 지금 직 어, 여권을 잊어정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버니타 그즈투어. 그즈투어. 한번만 주세요, 제발. Yeah. 자, 아 우리 지금 우리 김 피디님이 아주 아름답고 재밌는 걸어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컨텐스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펀니타운, 펀니타운의 펀니 찬스. 어떤 겁니까? 양경태 지갑이군요. 파우치, 여권이랑 돈이 다 있습니다. <웃음> 그걸 어디서 났습니까? 옆에 놓고 왔길래 제가 챙겼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거를 제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티 나니까 제가 가방 안에 넣겠습니다. 김피대님이승윤하신 네. <웃음> 자, 이제 양경태는 여러분들. 양경태는 여권이 없어졌다는 거. 이 안에 또 저희 뭐 회비가 다 있거든요. 회비뿐만 아니라. 여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권 때문에 여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면 내일 당장 스케줄이 있는데, 양경태가. 그거 다 취소해야 되고, 일도 거의 잘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겨낼지, 여러분 지켜보시죠. 포니타운! 짜잔, 자. 돼지와 곤물쟁이. 포니타운! 돼지와 바보. 포니타운! 포니타운. 거지 투어. 거지 투어. 중동구매 <웃음>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웃음> <3개를> 이용한다 뻔 <웃음> <거짓> 투어, <웃음> 거지 <거짓> 투어. <웃음> 투어 저렴한 비용 <웃음> 싸게 동기형 사무시역이잖아 네. 여기네 자군차야 가자 네. 잠시만요 지가 어딨어 안에 있어? 네저 안에 있네 아, 응? 뭐? 야, 왜 그래? 어제부터? 아니, 아니 중요한건 여권이 문제라는 거야. 아, 여권이야, 여권이, 여권이 좀먹 어떻게 며, 며칠 걸려? 차에서 안뺀것 같은데? 차, 아까 뒤에 내때 봤어? 몰라. 난, 나, 난 앞뒤에서 봤어. 저 자다가, 자다가 깨고 차에다가... 경제 차에서... 모르지, 어떻게 하러? 무슨... 네. 아 여권 없으면 어떻게? 해? 일단은 여권 없으면요 임시 그 발급 그 얼마나 걸려? 바로 돼? 얼마나 걸려? 영사관에서 발급하면 한 바로 아, 돼? 어, 얼마 나 걸려? 걸릴 걸려 시간? 왜, 하루 왜, 걸려? 예? 하루? 하루, 하루 <웃음> 걸릴 거예요. 너 얼마? 너 못해 떠나. 하루 더 걸릴 거야. 돌잔치 짧을 때있야 <웃음> <웃음> 내가 시킬 대신 갈게 돌잔치. 내가 대신 갈게. 해외 가면은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 기억 안 나지? 왜 잠을 자? 차에 있겠지. 네, 가자, 우선. 우선. 야, 우선, 우선 가. 가 아직 안 봤는데 정준 아, 우선, 우선, 우선, 우선 가. 가고 차에 있겠지. 지금 뭐 어떻게 다시 갈수 없잖아. 야, 너 저기서 안 꺼냈지. 그 물건 사는 거. 아, 거기 있겠지. 가. 아이고, 할리 님. 아이 밑에 떨어졌나 한번 확인해 봐. 아유고 없다고. 요렇게 나한테. 나폰은 어디 갔거 같은데. 에어컨 있는데 네가 아까 앉아 있었잖아. 물이 있을 때보기서본것 같은데. 에어컨 위에 아무것도 없냐? 에어컨, 큰일 났 됐어? 됐어. 알았어. 그러면, 은 일단은 그차 밑에 뭐 떨어지는 확인해보니까. 그뭐 계산을 안 했는데 차도 지금. 그치, 치마일 거야. 치마일 건 자, 아, 우리 퍼니타운. 우리는, 안경태가 지금, 직, 어, 여권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뒤로 또 치마일 분이 있습니다. 한경태. 너는 내일 모레글패까지 있어라. <웃음> 이것도 펀니타운의 아주 또 에피소드죠. 나 에피소드. 네. 이렇게 모래 카메라 하려고 하다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볼래 어디다 놨어요 제가? 옆에다 놓고 내렸어 차에? 차에다가. 아, 아, 차에 맞죠? 그냥 내려달라고 아니 그 그러니까 차에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네. 지갑을 앞으로. 관리를 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총무직을 떠나겠습니다 총무과 문제가 아니고 아, 제가 여권이 문제지 너무 불찰로 인네 이런 총무직을 떠나겠습니다 어이거안돼 뭐? 너, 너, 너. 이거 얼굴이 지금 돌아왔네 이제 아. 씩 웃어 벗고 웃어봐 안 돼요 지금 웃고 있어요 형님 웃고 있네? 저 안에 웃고 있어요? 아니 입으로 웃고 있어요? 아니요 형님 여기 마스크가 웃고 네. 있어요 아마스크 웃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여러분 해외가서는 진짜 여권 잘 관리해야 돼요 큰일 나요 그렇지 이거 중요한 거야 네, 여러분 바로 집에 못 갑니다 일정이 다 뭉개져요 허니타운 최초 몰카였습니다 핫도그 아이스크림입니다 진짜 빵이 뜨거워요 진짜 빵이 뜨거워 만지는데 제가 먹어볼게요 자저도 먹어봐 조금씩 먹어봐 되게 좋구먼 자 한번 아, 해주세요 음 어때? 빵이 쫄깃쫄깃해 어, 빵이 빵이 잘 자요 예 어. 네. 이게 겉에는 또 바삭바삭해요. 오, 빵이 자체어떻 하구나? 음. 빵이 맛있어요. 빵이 맛있어요. 네, 네. 네, 아? 아이스크림은 원래 기본 먹는 그런 네. 맛이고. 네. 아. 응. 아... 음? 빵이 은근해, 음? 빵이. 빵이 고소해, 빵이. 아... 여러분, 이 음? 아이스크림은. 이 정도는 사먹어야죠